하고 <웃음> <웃음> 마이 웨이 세요 선생님 따라가자. 같이 하자. 네. 할 건데 촬영 스팟이 쪽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네 군데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스팟이 이쪽 다리거든요. 저, 다리 이쪽에서 제가 아. 저쪽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네. 너 이쪽에서 한 힌트 쳐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제가 저쪽에서 한번 아. 아. 아. 아이랑 같이 나와야 되면어요 네, 이따가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네. 어머니 살짝 가운데로 와주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아무리 살짝만 이쪽으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사진 이쪽에 한번 찍을게요. 카메라 가운데로 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 네, 앞쪽에 꽃을 심어 놓고, 그 뒤쪽에는 저희가 셰프의 정원이라고, 자, 그 뒤쪽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짜 그걸로 여기도서 하시면 안 좋죠? 그런거 같아요 여 안중에서 주 한식당 도 따로 있거든 아, 오! 준우가이게낸거주누 뭐 찍어야 겠다아 우와.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여기서 잘할 수 있지, Anna? 응. 가자, 가자. 응. 어, 어. 연단이 연단이 있나 보다. 우와. 어. 자, 어떤 꽃이 마음에 들어? 핑크색. 핑크색일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어, 꽃 하나 더 있는데. 너, 또 하나, 핑크색이야? <웃음> 어? 하나가 더 있던가?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촬영지로 네, 네. 이동할게요. 네. 꽃... 핑크색 좋아해요? 네. 가운이 애기꺼 하나, 둘, 어른 꺼두 개. 네 개가 준비해야 돼. 발 담그고 있는게경 응. <웃음> 야~~ 안SMㅇ 야오 오.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어.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헤헤. 아 그쪽은 애들한테 이쪽은. 이번 여행에 무슬 못햄 추워서 추워서 할게 없었다 지금 20도 낮아 최저 16도 완전 쾌적한 날씨야 그치 음, 음, 미세먼지도 심지어 좋아 너무 좋다 음, 조식 먹으러 출발 아빠 이거 먹어봐 자, 먹어볼까요? 음 맛있다 유야어집 앞에 요 안 찍혀서 그래? 먹고안 찍혀서 빠졌 하나밖에 다 얼른 먹어가지고 맛있다 어, 응근하더라 네. <목소리나> 우리 해요 올때 무조건 무조건 낀팔 준비해야되면 돼 잠바까지 애들은 무조건 바람막이 응. 오리먹이 안먹어 근데 아 진짜 애들이 배가 불가보다 반 빠지게 조심해. 아빠 이거 봐요! 어, 우와! 엄청 잘 먹어! 데 진짜 이거 뜯을래 아빠 도 음, 네, 뜯을 수 있어? 내가 깜빡한 어. 선물이 있는 하나 하나 하나 언다 이렇게 봐봐 안녕 야, 이제 물을 바른다 연나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하나, 하나, 하나. <웃음> 배고팠나 보다 여기 뿌려줘도 돼요 안에다가 돌려주면 엄마한테 먹어 봐. 안 물리게 조심해요, 어? 나. 거기로 숨겨, 아지 마. 안녕. 아, 어떻게 이게 바로 하루 만에 공사가 돼서 다행이네요. 그죠? 어, 뭐야. 일로 나왔잖아. 어이구어이구 잘, 잘 내려오네요. 가자! 연이 재밌게 <웃음> 땀난거 봐! 와연아 이쪽이에요 시원한 주스 먹으러 가요 주스! 주스! 주스! 주 주스! 맞 주스! 가자! 엄마! 엄마 재밌게 주는 주스 있었어요! 그랬어요? 다 실었어요? 네! 다 실었어요! 안마의자도 있네 근데 이거 이용을 내는건데 겸치가 이런 경치를 보면서 안 말을. <목소리도> 자 맞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만나 어, 해준에 밀지 말고. 오늘 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가? 왜 음... 왜? 그래, 그래. 가기 싫어서. 르나드 <웃음> 아이고. 가면서 자자, 리마야. 가면서 맞아, 리야 같이 살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웃음> 아, 생하셨습니다 아, 예쁘다. 어, 엄청 예쁘다. 이메일 주소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잠시 후 원본 파일이랑 수정본 따로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츠가 되는거야? 아빠는 이게 하트 모양이야 어디? 어디가 하트야? 아빠는 안보이는데? 아 거기 하트가 보여? 아버님 우리 이제 빠방으로 가볼까요? 이제 집으로 갈까요? 어, 엄마가 부르신다, 연아. 찍을게요. 아빠도 이제 달려갈 거예요.